안녕하세요. 습니다 잠깐만. 왜? 오늘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꼭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왜요? 왜냐? 이거 무료 나눔 합니다. 전지가위. 이게 10만원이 넘습니다, 여러분들. 네. 배터리 두 개까지. 이거 무료 나눔 있으니까 영상 꼭 끝까지 보세요. 우와,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죠? 안 나가시고. 이게 이제 캘슨 켈신 거예요. 캘슨이라는 전지가위 제품인데, 여기 지금 배터리가 기본으로 두 개가 제공이 됩니다. 딱 쓰시고, 전원 키시고 넓게, 좁게, 넓게 이 정도는 다 아시죠? 이제 이런 사용법들은 나중에 밖에 나가서 야외에서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릴거고요 지금 전지과이 시즌이니까 지금 전지과이 살까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요캘슨거 한번 꼭 구매목록에 넣어놓으시고 오늘 그다기장님이 이따가 안내를 해드릴거예요 뒤에 영상 뒷편에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건데 꼭 응모하셔서 세 분한테 물어나는 해드릴 거니까 꼭 응모해서 요 캘슨 거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네. 네. 오늘 영상 보시고 DK 캐슨 스마트 스토어를 검색하셔서 스마트 스토어 찜을 누르시거나 아니면 알림 받기 설정을 하신 후에 인증샷을 찍으셔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세 분을 추첨해서 저희가 요거 전지 가위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네, 그리고. 네. 찜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달부장님이 화면 이렇게 해서 뒤에 설명이 될 거니까 맨 뒤까지 꼭 보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실제 사용 영상 보러 가시죠. 가시죠. 자, 지금 보시면 제 손가락보다 더 굵습니다. 근데 보통 전지할 때이 정도 이상 자를 일이 잘 없어요. 이 정도도 지금 굉장히 굵은 거예요. 사실은 대부분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이 정도? 전지할 땐 대부분 이 정도입니다. 왜냐면 새로 자란 것들을 잘라내기 때문에, 그죠? 이 횟수가 많아서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자, 이런 것도 한번 잘라볼게요. 이런 것들. 거의 대부분 이런 것들입니다 잘 잘리죠? 큰거 잘라보겠습니다 자 보이세요? 잘 잘리죠? 잘 들어가지도 않는 정도의 굵기거든요? 잘 잘립니다 잘라보겠습니다 와이거 너무 굵은데? 오우!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잘그 다음에 어때요? 이빨이 다 닿지는 못하죠? 너무 굵어서 네. 잘라볼게요 자 잘라봅니다. 안 잘려도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리뷰하는 거니까. 음. 아우 제가 미끄어졌어요. 자 보세요. 자 반대로 한번더두 번에. 우 잘립니다. 그죠? 우와. 그죠? 그러니까 이빨에 들어가는 부분만 다 잘려요. 보통 힘이 없으면 서버리거든요. 얘는 밀고 나가버리네. 힘이 좋으니까. 자 이것도 잘려버립니다. 뭐 이런 장가지들은 볼 것도 없어요. 이런 무조건 볼 것도 없고. 오우. 음. 오우. 음. 이게 나무들이 자꾸 자라서 음. 도로가 쪽으로 이파리를 뻗쳐서 걸적거리거든요 나무가 그래서 다 정리해줘야 되는데 도로가 쪽으로 계속 이파리를 뻗으니까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한번 DK 케이슨 스마트 스토어 접속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저희 영상의 아래를 내려가 보시면 상세 보기란에 링크를 클릭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댓글 고정에도 링크가 있으니까 댓글 고정에 링크를 클릭해서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클릭을 하시면 DK 케이슨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나오는데요. 먼저 네이버에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네이버로 로그인을 하신 후에 알림 받기를 누르시고 확인 창이 뜨면 알림 받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알림 받는 중이라고 변경이 되는데요 이 알림 받는 중으로 변경이 된 화면을 캡처를 하셔서 저희 달그닥 t v 의 네이버 폼에 응모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 스토어 찜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품 아래로 내려보시면 구매하기 아래에 찜하기가 있거든요. 이 찜하기를 눌러주시면 빨갛게 변하는데요. 이렇게 찜하기로 변경된 화면을 캡처를한 후에 저희 달그닥TV 네이버 폼으로 응모를 해주시면 됩니다. 응모하셔서 당첨이 된세 분께 저희가 추첨을 해서 배송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많이 응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